엄마, 아빠, 숲속 놀이터로 놀러 가고 싶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안전공제에서 서포터즈로 활동 중인 하늘팀이라고 합니다. 우와! 제가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양주시 위치한 물맑은 수목원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물맑은 수목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가볼까요? 고고! 안내소에서 QR체크인 및 체온 측정 후 입장을 하고요. 안내소에 비치된 느린 우체통 엽서입니다. 이곳은 소음이에게 수원 소음 비는 나무인데요 바로 엄나무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소음이야 안녕 우리 같이 수원 빌자 하면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곳인데요 아주 포토존으로도 좋고 2009년도에 쓰러져가지고 물맑은 스무 번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아이들과 함께 사진 찍기 좋은 천국의 계단입니다 이곳은 유아숲 체험원이라는 곳인데요 말 그대로 숲과 어우러진 놀이터를 뜻합니다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 놀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곳에는 어떠한 놀이터가 있는지 가볼까요? 이렇게 자연과 함께 음식을 만드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고요. 아이들에게는 자연이 주는 최고의 장난감이네요. 도마 다양한 크기의 접시와 칼, 주걱, 소꿉 놀이하기에 최적이네요. 이런 식으로 나무로 만든 놀이터가 굉장히 많고요.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된 수목원이다 보니까 유아숲, 목공예, 숲 해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나무로 만든 거미줄인데요. 다 자연으로 만들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흥미를 가지고 놀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자연의 소품으로 만들어진 모빌인데요. 관심을 보이는 영화의 모습입니다. 어린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주변 상황이나 행동을 잘 관찰하고 대처해야 안전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돌멩이로 만든 곤충이 있는데요. 알록달록해서 어린 영화 친구가 시각적으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감각 기능인 오감을 통해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로 만든 집도 보이고요 나무사다리, 나무와 줄로 이루어진 체험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4살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용하면 재밌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의 자세는 안내자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요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최대의 자유 속에서 최소의 규제만 하면서 진행하면 좋아요 또 천천히 걸으면서 깊이 있게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오감을 자극해주고 발달시켜 주어야 하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나무 블럭으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 어린 영왕은싸거나 부시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수 있습니다. 이곳은 곤충 호텔이라고 합니다. <웃음> 이곳은 아이들과 놀수 있는 나무로 된 놀이터입니다. <웃음> 이곳은 느린 우체통으로 아이들과 함께 글씨나 그림을 그려서 쓰고 보내면 1년 뒤에 본다고 합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에 펜이 준비되어 있고요 옆선은 안내소에 있다보니까 미리 챙겨오시는걸 추천드려요 엽서 토이크 입니다 이곳은 물맑은 놀이터 라는 공간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많이 찾으러 오는 공간인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목재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코딩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원목으로 만든 교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어요.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예술놀이, 공포체험놀이, 음악놀이가 있는데 음악놀이는 굉장히 좋은 게 구슬을 보내면 소리가 점점 달라지는 것이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합니다. 이곳 전시관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어린이 원목 체험 프로그램도 볼수 있고 다양한 나무의 특징을 직접 보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무 한 그루의 가치, 다양한 목재의 쓰임, 나무의 일생까지도 알수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축성 당시 사용한 과학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 볼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전시물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무가 꼭 필요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아이들이 자연환경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으로 환경 친화적 올바른 인성을 형성합니다 이 물맑은 수목원은 주차장이 넓고 서울 종교에위치해 있어서 되게 좋은데요 입장료는 경기도 자체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하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팁을 드리자면 느린 우체통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안내소에서 엽서가 있어요 그거를 미리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벌레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모기 퇴치제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하늘팀을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안녕 빠빠 오늘은 엄마 아빠랑 숨 놀이터로 놀러 갔다 자연과 한몸이 되어 신나게 놀고 왔다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웃음> 어린이집 안전공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